진짜 우리 집에 온 느낌이라서 신세계가? 야. 오 네스프레소 이게 최신 이야 이거? 고추오가. 근데 이게 보면은 갈리지? 크네? 어 이건 이것만 들어 네스프레소 꽃만. 것만 쥐들 어. 것만 되겠지 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캡슐은 특허권이 풀려가지고 아다할수 어. 있는 거야? 어, 어 어느 업체든 이제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말고 작은 거 사면 단, 다른 회사 것도 먹을 그치. 수 있어? 어? 아, 이게 버추어네 어, 크레마가 다르다고 이렇게 써있잖아 <웃음> 크레마가 뒤집어지게 나왔네 근데 이거 원두의 그거야 음. 크레마거든? 픽시는 <웃음> 근데 생생해저 이렇게 그 포트트만 하는데 하면 승질이날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고정이 안 되잖아 아니 무거운 커브로 하면 고정되지 고객님, 보시면요.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24만 9천원, ,000원, 27만 9천원이에요. 13만원 차인데? 숫자 잘 보시고요. 이 색깔이 있쁜 거. 색깔이 있네. 블랙도 있어. 블랙은 너무 약간 다이 아, 느낌이야. 24만 1천원. 컵슐 커피도 줘. 음, 그렇구나. <웃음> 집에 가자. <웃음> <웃음> <짠! Yeah! 웃음> 오, 야, 이거 친환경이야. 또 손잡이 또 오래된 종이다, 야. 근제 저렴하려고 했 야 돼? 음. 음. 어? 색깔 이거 아닌데? 아, 화이트 꼼짝이야. 어. 오. 오. 그리고 이거는 u r s e l f t s h 랑 방탱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면서 이게 이 설명서 왜 이렇게 많아? 아침때네. 이거 이 풀면 그 뭐야? 캡슐 들어 있는 거야? 선물로 줘, 제발. 오! 오! <놀무성에서 <놀무성에서> 너무 예쁘다. 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물통. 또 다시 옆 모습, 밑둥 밑등 이렇게 둥에 중 예뻐 이. <놀람> 아 지금 뭐, 게면 못빼 다시는 영원히. 아주 잘 빠지죠? 샴페인 블런드래요. 짠! 안에 또뭐 없어 이런 그냥 캡슐, 커피. 커피 버튼 꾹눌러래세번 눌러봐. 하나, 둘, 셋. 뭔가 깜빡깜빡거려. 어머! <웃음> 어 나온다, 나온다. 물 나온다, 물 나온다. 물 나온다! 어, 소리 꽤 크네? 이게 최대 장점이 뭐냐. 이게 접히기 때문에 큰 컵도 들어간다. 싸구려는 접히지 않는다. 인서트 캡슐 하시고요. 껍질도 까죠? 여기에 군형스 낼걸 추출해. 눌러. 올려. 어. 질풍스야. 음, 음 향기로워. 음. 오. This is home cafe. 야이 캡슐은 어디 간 거야? 그러면. 아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웃음> 좋아? 웃겨 <묶여> 좋아? <웃음> 어 이렇게 돼! 근데 이 안에 아직 커피 들어있는데? 당연하지! 왜? 커피 찌꺼기 아니야! 아 액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액상인 맞다. 줄 알았어 당연히 야 액상이면 물에 타먹지 뭐를 이렇게 내리고 자빠졌니? 이, 이게 샴페인 블론드 fruits and light juicy 그렇게 갖고 온다고? 얼음을? 나손 씻었어 어 내가 딱 싫어하는 맛이야 <웃음> 프루츠야, 약간 프루츠 앤 u i 스의난 좋아. 너나 먹어. 뭐? 앞으로 이제 갬성할 수 있겠다. 갬성, 갬성 아이템 플러스플러스 어, 1밖에 안 돼. 그러면 1 8은 돼야지. 1 8같은 4월은 돼야지. 10... 차 찬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에 신상들이 나왔다고 해서 한마트의 아들 아닙니까, 제가 또? 어떤 게 들어있을지? 베케이션 <웃음> 디무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마트에서 좋아하는 아이들은 디즈니, 세서미 이런 콜라보 애들 중 하지만 그 중에서 디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번 거는 진짜 꽝이 없을 정도로 너무 다 이쁜 애들만 나왔어요. 시크릿은 지휘하고 있는 임무라고 해요. 이게 나오자마자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솔드아웃. 넷째 주에 재입고 된다고 이렇이 네. 여섯 개랑 아, 이게 뭘까요? 신상으로다가 아주 뒤집어지게 나왔답니다. 과연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짠! 프린세스. <웃음> 프린세스가 나왔어요. 곤듀 누나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서브 조연들이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진짜 이 아이들도 언박싱을 해야 하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지지 않니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니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성에 초대된 우리 곤듀 마마님들 컨셉으로 해가지고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디무 신상 6가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최에는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꼭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엽지만 굳이 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도마뱀 도마뱀 제 파충류를 엄청 무서워요. 약간 털 없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파충류인데 이게 파충류야. 막 떨려. 어,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해. 어확는잘모르겠어 어! 셋!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너도 했던 게 나왔어요. <웃음> 오 졸긴데? <웃음> 졸기긴 하지 아니 그래도 하필 머리색도 엄청 예뻐. 근데 얘도 너무 예뻐요. 머리가 레몬이야. 레몬 들에서 여기 빨대를 꽂고 있는 것가봐. 이거 약간 뭐 얼음 레모네이드를 직접 또 마시고 있네. 귀여운 도롱뇽 같은 애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 와 이번에 진짜 영혼에 갈아 넣으셨네. 볼로그랑 비스무리하게 넣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발바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커커커커 <웃음> 커, 커, 커. 하나 둘셋오 <웃음> 줄기탱이야 이거 봐. 오큐리 <웃음> 손가락 이게빵코스 뚫려있는 거 보니까 <웃음> 물방울 표현한 것 봐요 여러분 진짜 예 물방울들이 해 양옆에 이렇게 귀엽게 달려있고 여기 안에 금붕어가한 마리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뒤통수에도 물방울이 하나 딱 달려있다 그리고 또 센스있게 세라복을 입었어 진짜 머큐리네 졸비팅 나왔어 그리고 이번 거는 역대급 디무가 나온 거 같아 요 역대급 무지갯빛이 도는 카드예요 카드도 너무 예뻐 세번째 아니다 이것도 좀 무겁다. 오 진짜 커 얘는. 묵직스에 엄청 커. 나 기대 된다 하나 둘 셋. 쫄기해 <웃음> 킬포가 <웃음> <웃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얘도 얘지만 까꿍. <웃음> 그 강아지 같은데 잉글리쉬 쉽독? 인어공주 왕자의 개 쉽독. 맞나? 강아지랑 이렇게 수영하는 디무예요. 이렇게, 이렇게 좁아 터진다 같이 들어왔고 넘쳤습니다. 귀여운 디무가 나왔습니다. 강아지 디모. 얘 같은 경우는 제일 메인에 있는 귀여운 디모입니다. 카드도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개 남았어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꼭안 나오던데? 하나, 둘, 셋, 와! 아 얘가 개구나! 우와! 나 이렇게 구성 많은 또판마천또 또 처음이네. 고양이 디모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 귀여워. 눈 가운 것 봐. 발가락 봐 여러분 발가락. 고양이랑 같이 자고 있는 디우가 나왔습니다. 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밑에 발바닥에 이렇게 응. 글씨가 적혀져 있거든요. 똑같더라고 근데 얘는 바구니에 있나 봐요. 그래도 좋아. 그리고 침대, 그 그라데 이션까지 넣고 이 디테일 섬세함, 봉다리에 이렇게 가게트 빵이 이렇게. 얘는 털 뭉치, 고양이들이 또털 뭉치 좋아하잖아요. 베이글, 페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일단은 디무로 이렇게 먼저 넣어주세요. 아 진짜 귀여워. 어떻게 비치지? 이거 책상 앞에 두면 진짜 너무 귀엽겠다. 자 아이들을 그냥 이어어머 여기... 아, 바다가야 날벼락당했다기야. 짠~ 카드도 진짜 너무 영롱하게,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두개 남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올 바라면 했어. 응. 셋! 오! 오! 졸기탱! 오! 졸기탱! 진짜 미쳤다. 심지어 이렇게 돌아가 토끼 자전거를 타고 있는 팀인데, 뒤에 보시면... <웃음> 특히 모자 후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가방은 또 당근이에요. 빽빽한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아만 가뒀거든요. 핑크색 영롱한 카드. 어쩔 좋니? 하나 남았지 않니? 하나, 둘, 셋. 오! 개구리! 우비를 입은 디브가 나왔습니다. 파충류는 안 좋아하지만 얘 개구리도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짠 개구리가 들어있어. 이거 뭐라 그래? 물조리개? 물주전자? 됐어?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 꼽아져 있는데 똑같은 파랑색인데 달라. 머리 색도 얘는 약간 아쿠아 색깔이 이렇게 좀 들어있고 얘는 좀더 이렇게 하늘하늘한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얘는 옆눈을 보고 있죠. 이렇게. 얜, 예, 얜, 예, 얜, 예, 두얜개굴개굴개굴개구리가 예, 예. 나왔습니다 가장 나왔으면 좋겠는 아이는 안 나오고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는 데이가 제일 먼저 나왔고 문을 다 썼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 디브는 진짜 꽝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만 뽑아도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아이들은 책상 앞에 하나 딱 두면 놓으면 여섯 가지의 이번 신상 팻백케이션 디무를 언박싱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가장 최애인지 궁금해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서 아이씨 최애가 안나요 사진 한번 비지버번 찍어봅시다 어디다가 찍어볼까 잠깐만 일와 우와.. 좋은 기다 이상형 월드컵 물 물? 이 둘. 물? 어. 물이 제일 이뻐? 이둘 중에서는 이둘빵이둘 개구리 개구리? 응. 근데 이거 홀수라서 월드컵이 안 되는데? 셋 중에서 해야지 빵 빵? 얘가 제일 이어? 뭐가 제일 많이 들어있으니까 좋아하네? 동물과 여름방학 보내는 컨셉이야 우와 뒤집어진데 여름방학 다 끝났는데 신제품이 나왔어? <웃음>